쓰레기 더미에 넘어져 술을 깨우는 저 사람도 코코가 있을텐데 잠을쉴새 없이 헐뜯는 표정이 굽혀진 저 사람도 코코가 있을텐데 너 없이 집 나와 비 맞으며 걷는 저 사람도 코코가 있을 텐데. 멀고 말고먼먼 아침에 눈물로 그리는 저 사람도 코코가 있을텐데 있을텐데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나도 의사도 걷는 저 사랑도